안녕하세요. 네. 희망과 사랑의 등불, 골디락스라고 합니다. 네, 이런 반가워요. 네, 이 캐릭터로 하는 것도, 어, 어연, 일주일 만인 것 같은데, 네, 아, 반가워요. 저이 캐릭터 세태가 제일 그나마, 어, 마음에 좀 드더라고요. 빨간색은 여러분, 제가 무슨 색깔이라고 했죠? 네, 정렬의 색이라고 했죠. 하얀색은, 네, 어, 치마나, 네, 대부분이 뭐, 백색입니다. 색은,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내가 또 어... 좀 순수하기도 하잖아요 어... 좀... 네 그리고 노란색 네,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이 노란색 아닙니까? 우! 일단은 이 노란색은 또 저한테 희망의 색깔이라고 했죠 네, 따지고 보면은 여기에 색깔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머리 색깔 같은 경우 이거 회색이기고네 순백색을 나타내는 색깔이기도 하고 제가 음, 솔직히 좀 스윙도 좀 좋아합니다 네 길고양이 아니면은 그 짐승 해야될 거는 네 의자 이 의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뭐대로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어 내가 지금 어 영상을 찍는 네, 날로 할게요 네 오늘이 네안 봤습니다 <웃음> 죄송합니다 네 솔직히 봤고요 5월 22일 토요일입니다. 제가 네어 유튜브를 내 네, 네, 계정을 만든 날짜는 한 4년 전으로 아마 되 있을 거예요. 그런 거 저는 신경을 안 씁니다. 네 지금 내가 음 그래 이거는 어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그거에 대한 거니까요. 뭐 어차피 네 아, 지금 솔직히, 네, 제대로 정식으로 데뷔한 지는, 네, 벌써, 네, 2개월이, 내일이면 이제 2개월이네요. 네, 네, 아, 시간 가는지도 모른다. 아 재밌어. 아무튼, 네, 이전에도 솔직히 MMD, 알죠? 아, 미꾸미꾸 댄스, 네, 그걸로 솔직히 쭉 가려고 했어요. 그런데 그게 나중에 알아보니까 일본 쪽에서, 네, 저작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. 저는 지금은 저작권 지키죠 하지만 그때는 네 전혀 몰랐습니다 모르고 남들이 하는 거아 그거에다가 아, 이걸로 하면 좀 대박나겠다 저걸로 하면 대박나겠다 남들 묘방하기에 네급급했어요 어, 유튜버라는 게좀 부러워서 근데 지금은 네 내가 오히려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유튜버의 진짜 본질이란 거죠 남들이 하는 거를 따라가려고 하면은 모방일 뿐입니다 네, 모방일 뿐이에요. 남들이 하는 걸 그대로 베끼면은 자신이 그 가지고 있는 어 무한한 가능성을 그 창작성이라고 하죠. 창작성 그런 게좀 떨어집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? 남들이 이렇게 어 하는 거? 네,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